저는... 네, 가된다 안녕, 동태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는 자동차가 구현할 수 있는 기능이 거의 평준화되고 또 자율주행이 어느 정도 일반화된 시점엔 차와 운전자가 교감하는 감성주행이 자동차 산업의 중심에서의 트렌드를 이끌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주행 환경과 실내 환경에서 운전자가 반응하는 감정 상태를 자동차가 학습한 뒤 최적화된 실내 환경을 조성해 운전자에게 능동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감성 기능 중한 가지가 웰컴 시스템입니다. 접혀있던 사이드 미러가 운전자가 자동차에 접근하면 자동으로 펼쳐지는 기능인데요. 그런데 이 기능이 오히려 불편할 때가 있어서 아예 기능의 설정을 비활성화하시는 분들도 꽤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굳이 기능을 비활성화하지 않아도 불편함을 해소시켜줄 너무나 간단한 방법이 있다는 것을 대부분의 운전자분들이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성 기능인 웰컴 시스템에 대해 짧게 알아보고 정말 간단한 방법으로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꿀팁 한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튜비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투뷰 나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는데 웰컴 시스템이 2009년 말에 출시된 기아의 K7 모델의 세계 최초로 적용이 된 것이라는 거야. 당시에 탈것 이상을 요구하는 준 대형 세단 고객의 취향에 맞춰서 감성 기술을 주제로 한 편의 사양을 도입하게 되었다는 거야. 그런데 1년 전 업로드했던 웰컴 미러 컨텐츠의 영상에 댓글을 살펴보면 닉네임이 한수라는 분은 사이드미러가 펴져서 옷이 더러워진 적이 많아서 뒤쪽으로 돌아간다. 김태영님은 배가 나와서 불편한 터라 차 뽑은 다음날 피할 활성화했다. 또 윤석님은 감정을 위해 그냥 놔두고 있지만 불편한 것이 사실이다 등등 정말 많은 운전자분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더라고. 그래서 당시 영상에서도 활성화, 비활성화하는 방법을 얘기를 했었는데 하지만 이렇게 비활성화 설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정말 간단한 방법이 있어서 알려주려고 하는데 그 방법이 항상 휴대하고 있는 이 리모컨 키에 있는데 너무나 간단한 이 방법을 모르고 있더라고. 지금처럼 차와 차 사이가 좁은 경우에 키를 소지하고 접근하면 당연히 사이드미러는 펼쳐지고 진입하기가 불편해지 이러니까 뒤쪽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생기고 이럴 때는 차에 접근했을 때 지금처럼 사이드미러가 펼쳐지면 리모컨키의 잠금 버튼을 한번 누르게 되면 사이드미러는 보는 것처럼 다시 접히게 되고 이때 편하게 진입을 하고 문을 열게 되면 사이드미러가 다시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한 기능을 몰라서 지금까지 불편하게 이용을 했던 거지.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자동차의 감성을 자극하는 많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있어서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능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게 되면 불편함은 해소되고 한층 더 감성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가 네, 된다. 수고했어 동티뷰.